제가 드디어 에어스트림을 구입했습니다 예쁘죠?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자, 오늘은 제 꿈의 로망의 카라반이었던 에어스트림을 보러 왔어요 자, 수입을 하려고 몇개 모델을 조율 중이었는데 수입을 하려고 몇개 모델을 조율 중이었는데, 국내 매물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어서, 지금 76년식 모델이고요 안에는 어차피 탈거를 할 예정이었어서 깡통이 필요했는데, 요 매물도 지금 수입하신 분이, 이제 요런 식으로 다 철거를 해놓으신 상태라서, 저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에요. 가격도 적당하고, 1차적으로 마무리해 놓으신 상태라서 저도 수입해서 뜯는 일은 일단은 1차적으로 줄인 상태고요. 이렇게 단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외관도 상당히 폴리싱 작업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계약금 유입을 뭐 주시고 뭐 내일이나 모레 와서 방금 가실 수시겠다고 이쁘죠? 깨끗해요 상당히 짜잔. 자. 잔 제가 드디어 에어스트림을 구입했습니다 예쁘죠? 차태가 간지가 납니다 <웃음>